자, 이장 수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식품 내의 수분 역할이 뭘까? 자, 물 구조 성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식품 내 수분이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할까? 그리고 나서 수분 활성도 혹은 다른 말로 수분 활동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수분 활성도 활동도가 뭐냐 그리고 등온 흡섭 곡선, 탈섭 곡선 자 글자 그대로 등온이라는 얘기는 같은 동일한 온도에서 실험을 합니다. 흡섭, 수분을 흡수하는 곡선을 그 다음 수분이 흡수에 반대한 수분이 달아나는 탈습 곡선을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의 안정성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안정성 문제 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내용이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자 수분의 자, 여기서부터 진행합시다. 자, 수분이, 수분이. 물이 물속 물이 수분이 어디에 식품 속에 존재하는 수분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이귀잘 압니다. 자, 물은 극성 용매다. 극성. 왜물 물이 극성을 띠느냐? 물 분자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자와 분자 주변에 물 분자 다 있습니다. 아니면 은물 분자 주변에 다른 어떤 물질들이 있다면 은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과연 어떠한 결합력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용매로서 물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크게 나누어가지고 이와 같이 온도를 내리면은 고체 상태의 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 온도를 올리면은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나서 더 높은 온도를 올린다면은 기체 상태의 수증기 이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분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가장 많이 다량 존재합니다. 당연히 식품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서 식품 속에 각각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유기물, 무기물 할것 없이 물과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성 물질은 녹여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녹지 않는 물질들은 불용성 물질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안 녹았다는 얘기는 그냥 물 속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 분산되어 있는데 입자 사이즈 크기가 크냐 작으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물리적인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교질 형태, 자, 분산 형태, 교질 형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교질을 영어로 다른 말로 이렇게 콜로이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콜로이드 콜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교질 상태는 입자 사이즈로서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 완전히 녹았다면은 그 입자 사이즈는 어느 정도일까 분산되어 있다면 그 입자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 거냐 차이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장에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품 속에 물끝 아닙니다 모든 물과 다 연,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식품 내 수분의 역할은 뭐냐? 당연히 식품 성분의 용매 아까 얘기한, 녹여낸다, 분산시킨다, 콜로이드 물질을 만들어준다 이런 거다 역할을 해요. 용매 역할 그 다음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무슨 반응일까? 가수분해 반응 들어보셨죠? 농말이 가수분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단당류 뭐가 얻어지냐? 포도당이 얻어지잖아. 가수분해가 됩니다. 가수. 물이 들어가서 농말이 분해가 되어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단백질 포리펩타이드 결합이 물이 들어가서 가수 분해, 분해가 분해 되어가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지방이 가수 분해가 되어가지고 지방산과 그리세롤이 만들어진다. 전부 가수 분해입니다. 화학 반응이잖아. 맞죠? 자, 용매와 용매 역할, 그 다음.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자, 그다음 표 2에 보시면은 식품의 수분 양 관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콩기름 같으면 수분이 거의 뭐 0.0% 수분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 왜안 들어가 있나? 물하고 기름하고는 친화력이 없잖아. 맞죠? 그다음 이렇게 뭐 황설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버터 우리 아니야 백미 맵쌀 백미 13.4%는 수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쌀이야 쌀 살에 수분 없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13.4% 수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버터도 한 15.3% 뭐 물엿부터 딸기잼 뭐 식빵 식빵 보세요. 34.8% 빵 속에 수분이 없는 게 아니고 3분의 1은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빵이, 곰팡이가 피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죠? 그 다음 쭉 나와서 감자튀김에도 약 39.3, 뭐 치즈케이크, 모짜렐라 치즈의 거의 한 절반 정도 50% 가까이가 수분입니다. 자, 쇠고기에도 55.3% 쭉 해서 우유는 거의 87.4%. 달걀도 약 70, 한 6% 수분입니다. 수박은 91%, 토마토 94%, 원두 추출했다 99% 물입니다. 나머지 1% 뭐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 물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잖아. 맞죠? 그럼 자. 우리 지금 뭐 비만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체지방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 영역 있잖아. 거기에 수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있을까? 맞죠? 자. 그거 우리 몸에 체지방 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채찌 PT인데 물어보든지, 응? 음? 자, 잠시 여기서 브레이크 타임 가집시다.